광산에 도착하게 된 투비 그는 가볍게 최고 기록을 제치며 64,800원을 가져간다 아니 뭐 땅없이 돈부자야 그래서 주식기 잘하나? 야 맞아. 근데 진짜 야수의 심장 너 해라 아 진짜 투자왕이네 아 이것이 바로 투자 <웃음> 나 진짜 깜짝 놀랐다 방금 우와 넘기 좋던 아 그렇지 아, 너무 어... 여운에 젖어있었다 우리 <웃음> 아이고 뭐.. 어 따블 아, 이거 위험하죠 근데? 따블이면 오히려 위험해 근데 <웃음> 어. 연비 아직 6만원 있어서 괜찮아 네네 다섯 오 나와주세요 아하 7년은 치면은... 아이고 다다리 아유. 잘 입금해주시네 미쳐버려 어디보자 저 어딨어요? 어디 어 여기 어, 안세다 어 다행이다 휴 아유. 어 여기면 진짜 셀뻔했는데 어. 하나만 뒤로 오지 아이템인가? 어? 아 여기 싸 400원이야 근데 이 게임 안 끝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습니다 지금 게임은 아주 지금 흥미진진해요 <웃음> 아! 아이씨 아니 미친놈아!!! 야 나보다 많이 냈어 돈 와, 와 3만 원이야 거의. 야나 투디보다 적게 됐어 하나? 돈. 가자 그래. 이것이 바로 현금박치기다. 야 근데 게임을 이렇게 모르게 만들어 놓냐? 퍼센트여서. 야, 키가 어. 키가 어. 키가 야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면 최고야. 너네 로또야 로또 여기. 나는 근데... 광산 가자. 광산 가자. 아. 지금 아이템 제대로 나와야 돼. 그래서 뭐땅 뺏어야 돼 누구든간에. 어 아이템이네. 혼내 혼내 혼내 혼내. 연비야 말 혼이네, 혼이네. 함부로 하지 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어. 이런 쓰리 같은 <웃음> 한번더어 <웃음> 이거 레드 하이웨 이 미친 어? <웃음> 킹산 간다 킹산 다들 킹산에 미쳤지 우린 킹산에 아, 미쳤어 나 아이씨 청새치 멸치 9,800원 <웃음> 멸치 <웃음> 아니 의외로 케빈 님이 땅을 잘 먹었어 어 의외로 음. 내가 알짜배기로 잘 먹어 놨어 어. 어디지 이거 어디냐 어나 잠깐 큰 났는데 큰일데내 쪽이냐? 아, <웃음> 아이고 야 저기 로또다 야 저기 로또야 야 저기 로또다 광산가지 말고 여기 갈까? 그게 안전빵일수도? 저기 최소 한 4만원은 나올것 같지 않냐? 지금 낸 것만 해도 한 6만원인데 응 음, 거의 그래 네 나갔으면 광산 지금 8만 도전 <웃음> 광산 8만원? 8만원 도전 나랑 했어 <웃음> 어 아이템? 제발 좀 이득되는 것좀 보자, 진짜. 어? 엥? 아, 1에서 6까지 선택할 어, 수 있다. 어, 이거 근데 어차피 저 지금 더블 나온 거 아닙니까? 일단은? 으흠. 둘, 셋, 넷, 다 뭐야? 아이템 계속 나와. 오 이거 후반 운 다시 터집니까? 다시 저에게 운이 옵니까? 남의 말을 자클릭해서라고요 아, 다른 사람 보내는 거다. 무작위 어? 지, 지역으로. 지, 지. <웃음> 보내야지. 보내야 나 돼. 광산 한 번도 못 갔어. 아니 광산이 아니, 아니라, 제가 지금 100% 은행 간다고. 나 광산 갈 거야. 부덕 정말을. 그 근데 어, 나는, 있잖아, 우리 H를 이동을 시켜보고 싶네. 아 그럴 것 같더니. 라왜 <웃음> <웃음> 왜? 일 <왜>? 9,800원밖에 <H9, 웃음> 없잖아. <웃음> 아 끝내려고. H를 어. 한번 무작위로 이동을 해보고 싶네. 어디냐? 어내 어, 거다. 이 어디 있어? 아 근데 이게 아니, 내는 게 아니네. 아하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은 아, 뭐, 사실은 빗소리한테 하는 게 효과는 제일 좋았네. 하지만 이거 못할, 항상 못한다. 오 진짜, 진짜, 진짜. 잠깐 매크로 킨다. 오케이 아, 뭐, 최고 기록. 뭐, 매크로. 매크로를 켜서 한다고요? 그러면 바로 부서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6만 원 가득 부서질 것 같은데, 다다다아 하면서. 어. 아니. <웃음> 어, <않아>? 프로를... <웃음> 아니 한 발로. 발에... <웃음> <웃음> 아니 뭐야? 아, 어 뭐야 나온게 없어 <웃음> 큐티. 영, 영원인 <웃음> 큐티 큐티 큐티 귀여워 제발 더블 아유 그냥 <웃음> 후반부 너무 달리시네 땅다 결정돼 있는데 나는... 아이고 <웃음> 근데 아유. 연비가 참 관광을 좋아해 보니까 그러니까. 관광지 매번 <웃음> 오는 거 같아 어. 여행을 가고 싶나봐 <웃음>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고 싶나봐 아 근데 아직은 그래도 안정적입니다 어. 맞습니다 야 이거... 더블이니까... 연금 노리자! 어? 야 다시! 유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한번더 가자! 가자! 한번더 가자! 어떻게 이렇게 됐지한번 가자! 와 진짜... 어! 야 이거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 어! 어... 어... 아... 아... 게임 끝나버리는 건데 게비한번더한번더 뒤로 두칸 어? 아, 나 많이 가고 싶지 않아데 아이템인 거 같은데 아이템? 어, 아니네. 아, 괜찮으세요? 아원원 자일코야, 자일코. 나 많이 가고 싶지 않은데 그만 가고 싶은데. 아, 나 야, 야. 야 이거 근데 오히려 폭탄이거든. 나 그만 가고 싶어. <웃음> 많이 가는 거 오히려 폭탄이야. 아, 아. 아, 천원 천이원, 원 아, 그만 가고 싶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아, <웃음> 멈춰 한기원의 주사위가 멈추이 않아 나이스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이 이거 먹고 어이어이어 이거 이거 먹고 어 <웃음> 그냥 야, 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좋다. 이거지. 아, 너무 웃겨. 진짜 <웃음> 이 진짜 미친 게임 같아. <웃음> 이제 사람 정신 나가게 만든다. 아, 그니까오디지 여기 여기. 아, 오 제발. 오 제발. 오, 오, 롤로. 저 어, 이게 나 얼마야? 예! 우와! 와, 근데 왜 2만 원밖에 안 줘? 연비 운도 진짜 엥간치 한다 요즘에 근데 운이 별로 안 좋은 거야이 정도면 나 설마 이산이니 아니네 아이템 어떻게 아요뭐 어떻게 돼? 어떻게 하지? 이거 거어떻하거서하하하하 아, 저저저저 저. 그건데 진짜 둔감고 더이 멈추면 안돼 멈춰 기술아 이번에 돼? 근데 쇼츠야 아니면은 8분 이상이야 어떻게 돼아 8분 이상이지 8분 이상 8분 이상 영상이야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8분 이상이야 자 간다 <웃음> 와 <씨, 누가? 웃음> 어쩜 이래 <웃음> 큐티해 귀여워 <웃음> <웃음> 진짜 육덩으로 욕나오게 하네? 야 근데 야, 정수, 진짜 아나안 <웃음> 당하고 있어 야 이거 뭐 버그 <웃음> 너, 아니야? 야 버그 아니야? 어, 강산이다, 야 근데 강산이다. 강산이야 아, <웃음> 아 진짜 내장 씨... 6만원 나와봐 정신 멈라가 아, 돼! 아, 멈추면 아, 안돼 아하핳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근데 너무... <웃음> 아 멈추어 야 근데 저기야 <웃음> 돈타는 곳이야 돈타는 곳이야 어? 뭐그금다 샀네. 아! 뭐라고? 저 제발 그만 가? 제발 그만 가? <웃음> 아, 아이템 아이템 이야 근데 정신 나갈, 모시고 모시고. 야, <웃음> 야, 정신 나갈 거 같아 정신 나갈 정신 나갈 아아 만원이면 뭐 만원이면 1원 남았어 예수 정신 나갈 아사잖아 레전드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고장 뭐. 뭐. 났어 브레이크가 고장 나 브레이크가 고장 오케이 어, 대패. 와, 아, 아, 그런... 또리셋리 박스. 아, 어. 와, 미쳤 <웃음> 앵벌이. 아, 야 너. 와, 야이 게임 어떻게 끝날지 끝날 때까지 모른다. 오케이. 나 광산 간다. 어. 나 광산 간다. 미쳤다. 와. 관나요. 음, 어, 여긴 별로 안 비슷어요. 음. 나는 그 어디니? 정도... 전제전제전 재산인데 별로 안 비싸다니요. <웃음> 아 여기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어나 더블이야 심지어. 아, 여기도 여기도 써지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주택 구매 하고 그 다음에 나 지금 요 모험의 시간 쓸수 있나요? 모험의 시간 이거 더블인데? 이거 지금 써서 그렇지. 써버려. 마인카트 사용으로 원하는 숫자 선택은 뭐래? 아 이렇게 어. 그럼 하나 하나 둘나 네더, 네더 하이웨이 가지. 같이 광산랜드 가실? 어 광산랜드 가아 가시다 갑시 아 어, 같이 가요 <웃음> 아, 이제 도박이 미쳐가지고 아니지 이제 광산으로 갈게요 아저저 저 아주 그냥 <웃음> 아잠깐만김원씨저 아, 아이템 뭐 없어? 좀 한번만 보태봐 나 광산만 가자 나도 그러고 싶어 이게 지금 2D가 잘못하면 역전각을 내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길려면은 같이 들어가야돼요 <웃음> 청새친 멈추고 싶다 세 칸, 세 칸, 네칸세 칸, 네칸 다섯 칸 어떻게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어, 어 괜찮아괜찮아버텨기기서기자기세개 끝으로 어. 그러니까 <웃음> 아, 아니야, 저기 저기 저 350원 기 저기 저기 저기 저3 5 0 저기 저기 저 진짜 인생 쉽지 않다, 그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지금 제작자도 몰랐어. 이렇게 레전드 판이 나올 줄은. 와! 대 지금 주저 없죠? 와, 사실 이을게 없거든요. 와! 우와! 우와! 우와. 와. 와, 와, 잠깐만. 미친 거 아니, 아니야? 미면안 돼. 면안 돼. 돼. 돼. 와! <웃음> 와 <웃음> 진짜! 내가 이럴 줄 깨워. 알고 내가 광산행 예약한 거야, 지금. 비켜, <웃음> 체크빈 이럴 줄 알고 당신 내가. 당신 햄찌 심장이잖아, 안 돼, 안 돼. 야, 나도 이번에는 한다. 당신의 햄찌 심장이잖아. 나도 하면 나도 한다. <웃음> 일단 주사에 어, 던지고, 오라고. 간다. 맞아. 1등 양보는 못한다. <웃음> 어, 최고기로 깨나? 최고기로 깨나? 1등 양보는... 64800은 깨나?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아! 안 돼, 멈추면 아! 예. 아 <웃음> 어, 기원씨 자 예, 이제 그럼요. 끝인가요? 고생했어 기원씨 고생했어 기원이아 이거 땅값으로 이겨야 기원아. 된다 나 이거 광산 가야 된다 광산 진짜 몇 칸인데 둘셋넷 다섯 여섯 뭘 이, 따져 운명에 맡기는거지 어 오케이 8? 아. <웃음>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웃음> 멈추지 않아 <웃음> 멈추지 않아 <웃음> <웃음> H의 주사이는 멈추지 않아 <웃음> <웃음> 우와 자기꺼야 <거야. 웃음> 어, <됐다, 됐다. 웃음> 어 근데 부른 획득? 불은 600원 마이너스데야너 이건... 마이너스 됐는데? 불은 <웃음> 250원인데? 야 일단, 일단 돌려봐 <웃음> 일단 돌려봐 아, 일단, 일단 돌려봐 안, 안돌아가지는데요아 어, 그러면 턴중료예요 한번 해봐요 아, 턴중료를 턴중 해봐요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저 마이너스 2200원 됐는데요? 아. 어, 0,2하면은 일단 돌릴건 돌리 멈추지 않았또 근데 <웃음> 언제까지 마이너스 될 셈이야 근데 여기서 돈 얻으면 대박이긴 하겠네 <웃음> 그 방금 어디까지 마이너스가 될 거야 서울도 들리나요? 아 아니네요 야. 시작점이네요 어, 어 보너스해서 어 다시 3백원이요 저리 보라 아 큰일나 <끌나>. 아 큰일나 저 새끼가 쓰러지지 않아 저 새끼가 쓰러지지 저게 진짜 코리 안좋은 빚지 야 저게. 근데 야 근데 어떻게 어떻게 이러냐 레전드가 몇 개야 정세지가 아! 쓰러지지 않아 야 이거 뭐야 이게 350원으로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야 야 제작자 당황중이 <웃음> 게왜안 끝나지 <웃음> 진짜 정신나갈 것 같은데 정세지가 아... 끝나지 않아 아... 아 너무 웃기네 괜찮아 금방 너의 턴으로 돌려줄게 음. <웃음> 그만해 멀리 안 간다 멀리 안 갈게 음 아니 뭐이 정도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어, 어디지 아, 이제 어지 중요하지 않아 <웃음> 이제 어지 중요하지 않아 말은 정신 나갈 거 같거든 <웃음> 자, <하자. 웃음> 자, 가자 가자 가야 <웃음> H야, 가자 어, H 어디에 멈출까 멈출지 않 멈추지 게다가 아이템이야 또 멈추지 않아 세계 끝으로 만 뭐? 정세치가 쓰러지지 않아 또 아이템이 이랬는데 마을 뺏기면 마을스러... 웃기겠다 어디야? <웃음> <웃음> <야>. 레전드야 <웃음> 어 뭐야? 야나 이거 뭐야? 나가졌어 대화 메시지 검증 실패 뭐야? 졌다 뺏기 웃기네 졌다 뺏기 야니희망고만야 진짜 야너 레전드가 몇 개냐 여기서? 어, 괜찮은, 아 괜찮아 괜찮아 어, 나, 나, 나 1850원 됐다 야 진짜 미친 렐리를 하고 있어 미친 렐리 이 게임이 끝나질 않아 어 아이템인가요? 오. 어. 어청색치한테 용돈 준다 자꾸 안되는데 나 3천원 됐다 에헤. 야 이거 청색치가 죽지 않아 아 딸짜리 땡큐 이러다가 빗소리가 떨어지는 거 되게 웃길 것 같은데 아니야 청색치 떨어질 거야 어디야 이아이템이아이템 또, 이야쏙잘골 또, 야 쏙쏙 잘골 또, 먹네. 이템은 귀여워 귀여워 키티아티템티 또, 귀여워 귀여워 이5 0이아 귀여워 아이은 또, 이 아이템은 또, 이아이템 o 또, 이 아이템은 또, 이 아, 하이 진짜 미칠 것 같네 야 게임 드라이빙 솜씨 이거 뭔데 어 연비 광산이다 아 다음 턴에 나가구나 으흠 어 광산인데 아필 셋넷야와와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야,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누가 마지막이라 그랬죠 <웃음> 죽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제발 <웃음> 광산으로 보내줘 차라리 어어 어? 아 뭐, 이, 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장난 아니야? 에이치야 이제 끝내자 예, 예. 여기 정확하게 오래된 잔해 속에 보물 밟고 끝나자 나 저도 끝나고 싶어.. 자 끝내자 에이치야 죽질 않아 이제 끝내자 어.. 미친 사람 또 아이템이야 <웃음> 뭐하세요? <웃음> 너 버그 썼지? 아니 너 버그 썼지? 왜야, 너 버그 썼지? 진짜? 너 버그지 이거? 왜? 야! 아, 이거 이게 뭔 의미야 근데 350원 있는데 <웃음> 무슨 의미가 있네 이게? 시스템이? 야 이거 주작이잖아 근데 솔직히 아 됐다 어? 2, 3, 어? 어?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 품돈 품돈 품돈 200원 550원 550원 어이거이머다 어, 어, 근데 아이템 가자! 가자! 가라울 달려서 서울을 발가다면 어? 가자! 가자! 가 투디 견제 해주면 진짜 감사하긴 한 건데 야, 이거 위험한 있지. 거니까. 또, 나 잃을 게 없긴 한데. 연 사장님이 이럴 게 없다고 예, 좋게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얘기하면은... 제대로 된 땅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도 없어. 나땅세 개밖에 없어. 근데 또갚긴 갚아야지. 아까 전에 또내 땅. 그럼 <웃음> <웃음> 과연... <너> 어떻게 될까요? <웃음> 우와 <웃음> 우와 대박. 투디 <2D> 다시 <웃음> 광산행. <잠깐만. 웃음> 다시 <웃음> 아, 광산행. 떠간다 <또> 뒤졌다. <웃음> 다시 <웃음> 광산행. <웃음> 어 <웃음> 오씨 게임 안 끝난다야 어어 끝나나요 어, 끝나나요 오백오원 가나요 다오오끝나겠다나요어 6 6, 6, 6, 6. 어? 어? 어디야 어어 이거 여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웃음> <웃음> 아오아 <찬네? 웃음> 정래 씨 멈춰 있는 거아왜안 죽냐고 정대씨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 야, 이 개발, 이해그해 야, 오! 이게, 오! 야 말이, 오! 진짜, 조작이네 진짜, 진짜. 진짜, 이짜야 이게 짜진야이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미친. 무친 레전드. 끝내자. 끝내자. 어? 이거 진짜? 또 아이템이야! <목소리> 야주작하지마야 어? 이거 야야야야 <목소리>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저기요 아니 야, 저기요 취끼빈 잠깐만요 취끼빈 잠깐만요 제발요 제발요! 야이카고어최저기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제요 제발요 자제발 칭찬 세가지 칭찬 세가지 제발 너 어차피 할 거잖아 이 자식아 치치가, 치치가, 치치가, 치치가, 치치가, 치치가, 치치가, 치치가, 치치아이치가 치치가, 치치가, 가 치치가, 미야너이잖아 이거, 이거 아, <웃음> 끝났다, 끝났다. 야! 이제 드디어 마지막 턴이 확정이 됐습니다. 과연 어, 감사하고요. 아, 석유왕 빗소래 차례가 가면서 등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 호행이 잠깐만요, 호행이 잠깐만요, 호행이 호행이 호행이 잠깐만요... 협곡... 어, 안전 안전하게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 이제 막턴 아, 한 이제 막턴 어 n 아, 료 아, 아 이러고 마지막 아, 이 근데 이러면또돈 벌잖아요 아 마지막 턴확정이고 벌어도 어, 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두금도 나오네 아유 끝났다 이재박 t o 이었어나어연이가이재이다아그 o 이이야나이이 우리가 투사장을 무찔렀습니다 나 어, 생각 외로 괜찮았네 아 이게 지금 아, 땅값도 저렇게 나오구나 보유 재산에 땅값에 막 이렇게 합쳐졌네 뭔가 아 그렇네 아 그러니까 봐봐 케빈님 땅값이 와 빗소리 땅값도 어마어마했어 근데 왜날 찔렀어 알려줘 <웃음> 아, 나는 이제 현금부자 현금 현금부자를 딱 노린거지 야 근데 진짜 레전드 인생 게임이었습니다 아, 아무튼 어, 제작자 보일님 정말 감사했고요 요거 다음번에도 한번 열어주세요 와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노바